야 너그 패 진짜 트위고 이 미친 자식아 야 트위고 패몇 장이야 지금 이거 너 진다 이러다가 진짜 겁나 주인공 용심이 있네 이거 야 이거 야이 미친 야, 미치... 야 트위고 이 미친 자식 이거 야 이거 졌어 우리 트위고가 캐리했다 이거는 진짜 쟤... 자, 하이, 쿠 반갑습니다. 아, 이번에도 발칙한 상상력의 피사기 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 턴에 연매이피사게 만들어지겠죠. 그런 다음에 잠비 메라가 있어요. 그래서 구할이 한번 있다. 약 이런 느낌이랄까? 자, 결투에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시나리오가 되는지는 검증을 안 해봤어. <웃음> 검증을 안 해봤고 나도 궁금해요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? 이렇게, 아, 요렇게, 맞나? 그다음렇게 하는 거야. 맞지? 자, 그럼 이제 피상기를만들었고요 트위고가 도발 끌고 있고, 이 메라가 기억나죠? 무슨 메라인지 여러분. 코메라, 좀비 만드는 거, 좀비. 그래서 이 코메라부터 죽여야 되거든요? 코메라부터 죽일 수가 없어요. 코메라를 죽일 거야, 지금. 트위고 죽이고, 그 다음에 연맬빨을 죽여야 될거 아니야. 어떤 발칙한 상상력인 줄 알겠죠? 더러운 상상력인 거야, 구수의. 더러운 덱을 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? 어? 이거 먹고? 야, 야, 아, 유튜브 가기 실패를 이게 펑 해야 되는데. 파일법은 있는데, 좀 약간 가성비 덱이지? 되게 가성비 있지 않냐? 애들 멤버 구성 봐봐. 자, 오. 아, 농개로 이제 잠깐만 요정신차야 된다 전체기 쓰면 안돼요 그러죠?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자 이렇게 한번 호도도독 치놓고요 까크당 자요 상태에서 자비 필살기를 만들는데야 이걸 누구를 죽여야 되냐 진짜 내가 해놓고도 너무 좀 나쁘다 이제 못된 것 같아 사람이 이런 덱을 만들어 놓고 좋다고 지금 웃고 있냐 지금 보스야 누구를 죽일 거야 죽여도 좀비돼요 좀비됩니다 자 일단 디버프 한번 걸고요 그러면 나가지마라 봐봐 어 잠깐만 인마 있어가지고 쉽게 펑 터뜨리면 내가 여기 참맞는다 잠깐만요. 확률한 1인기가 없어가지고. 얼티민 형이, 어? 이게 힘이 돌아, 이게 맞겠지, 그래도? 근데 힘이 돌아온 상태라가지고. 어, 형, 죽으면 안 돼! 어? 야, 꼬였다. 뭔가 꼬였다. 이렇게 해주고, 4개짜리야, 4개짜리. 잠깐만, 야, 이게, 꽝! 자 이렇게 되고 형님 잠깐만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알겠지? 그래서 생방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생방으로 견딜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있어요 죽일 수 있겠습니까 형님? 꽁 봐봐 브레이크 브레이크 알겠지? 15세 요 형님 형님 잠깐만요 와 브레이크가 지 따박따박 다 때리시네 자 됐나 여러분? 그림 나왔나? 끝났잖아 이거 야, 영상감 나왔나? 어? 야, 이게 또 내가 또 더럽은 덱을 또 하나 만들었구네 아, 그렇지. 진짜 감사합니다. 메라 다니기로 농기를 죽이고 그다음 했으면 됐을 것 같아. 가능했을 것 같아. 그렇다면, 굳이 메라여야 하는가라는 좋은 지적이고, 나도 이제 만드는 거야. 어, 미친 덱을. 마신이다 보니까, 마신 마신이다 보니까 메라도 탄탄하다.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. 근데, 내가 이제 아까 요거요거 여기서 생각해 본거긴 해 그래서 이제 여일을 넣어 볼게요 단점은 기절기가 만들지 못하면 디버프는 없어요 기절기를 만들어야만 디버프가 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후턴 잡혔단 말이야 그것도 지금 이제 알고 들어오신 거라 뭔가를 못쓰게 막 하실 것 같아 아 못쓰게 막 하시면서 하시려고 그런 것 같고요 뻥 터지고 일단 전체기 하나 써도 될것 같고 보호막 하나 쓰자 보호막 하나 쓰면 더 탄탄해지는 건데 여일한테 의미가 조금 있는 건 그죠?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. 우리 트위거한테도 보방을 안 씌워 야이 괜찮은데? 아! 오케이 오케이 와아 오케이 어. 필차기 사용불가로 하시려고 합치느라 와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 먹고 아 풀리잖아 <웃음> 아 맞다 나도 까먹고 있었어 야 풀리잖아 들어갈게요 그냥 버크다 우와 버크야 190만 190만 지렸다 와 트위거야 너 오늘 너의 영광인 줄 알아 임마저 형님이 지금 큰절로 올려라 자스가 열일하고도 욕먹는 트위고 뭐고? <웃음> <웃음>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한번더 갈까? <웃음> 원버 타임! 하지마. 아, 아 필각할 수 있겠다 트위고 지금 도발 끝났죠? 아 필각할 수 있겠네 어, 다음번엔 기절 있어서 못 막으세요 와 삼성이다 뭐고? 어? 왜트위고왜 티구... 이를 때리노 뭐고? 아아아반갑습니다 아, 아, 아, 예, 이렇게 하고, 퐁. 토토토? 어차피 끝난 거, 시원한 거 보여드리고 나가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. 어차피 끝나고. 오, 92만. 3명 있으면 거의 300. 맞아. 저거 필각하고 이러면 영상이 재미없게 길어져. 그걸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자, 계속해서 갑니다. 음, 일단 채팅창 반응 괜찮네. 아이고. 방 그분이네, 다시. 이번에 이제 실수 안 하고 다시 잘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지? 아까 힘 돌아오기 전에 그거 걸어가셔가지고 그게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무리 보막을 치더라도 피사기 사용 불가를 걸수 있습니다. 그지? 자, 그러다가 얼티민 형이 먼저 피사기 나오면, 어 그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. 와, 야, 트이고야너 기가 너무 살아가지고 이 자식이 지금 또 이거, 네가 임마, 너를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고 힘 돌아오고 거기다가 이제 쭉쭉쭉 하실 거예요.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면. 저격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던리내자. 어? 죽이시는 걸 선택하십니다. 안 죽었어요. 심지어 안 죽었어? 야가 트위고, 아라, 티펙트 넣어놨거든? 아이고, 이게. 이번에 필살기 사용 불가 없으셨나봐. 안뜰수 있잖아요. 아하, 요렇게. 야, 트위고야, 너 또! 자식이 감히 지금 니가, 임마, 어디서, 막 우리 큰형님을 감히, 이 자식이. 트위고, 3만, 오케이. 트위고가 만 들었는데요, 여러분? 니좀잘칠수 있겠나, 트위고야? 최선을 다해보도록. 자, 트위고 갑니다. 팡! 트위고, 결정! 빵! 트위고야. 장비 세팅 알려줘요 어 그래? 장비 세팅에 관심이 갔어? 덱 구매 감사드립니다 구스가 파는 덱입니다 짜잔 잔 가격이 저렴하면서 저렴한 트위고와 여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이서 아, 트위고 삼성 한번 보자 트위고야 삼성 가자 트위고가 예능 갑질 가보지네 자 죽이지 말고 빡 아직 힘안 들어와가지고 자 트위고 결정 빡 2만 구천 <웃음>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지, 만패 자꾸 받지 말고, 자스가우디수 임마 형 말을 안 듣고 있어요? 혼난다? 자, 형이 해결할게. 드윙 오늘 가만히 있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3명이었어도 <웃음> 10만이 안 되네. <웃음> 어? 잘 죽었어? <웃음> 어? 먹고, 이거. 야, 우리 궁 맞나? 야, 못 죽였는데? 힘 돌아오고 막 그랬는데 못 죽였는데? 황. 괜찮아요? 예, 견딜 겁니다. 이 정도는. 어그런 그럼, 그럼, 견디지, 견디지. 이거 단단합니다. 이거 장난치다가 진짜 제 돌덩이 키워줘, 난리 날 수도 있거든? 그냥 공박은 지금 차단도 있고 해서 못 죽이거든? 한장더 받아야 돼. 힘들어 공박할게. 이게 뭐야, 이게. 어. 에이, 삼성봉 돌리기했나못 봤어, 못 봤어. 내 채팅자 보고 봐. 하하하하 삼성봉 돌리기. 어, 뭐, 어? 야, 우리 패가왜 이래, 이거? 너 이거 자식들 너거 진짜, 너거 자꾸 주인공 불량 욕심낼 거야? 아, 아 욕심내도 되겠구나. 아, 돌아왔네, 힘 돌아왔네. 어. 삼성봉이었어? 오, <목소리> 그랬구나. 자, 한번더 해봐, 그러면. 팍! <웃음> 99,000이 그만해라, 진짜. 형한테 혼난다. 디버프 하나 걸어 놓고요. 가 갈게요. 카크당. 쭈 뭔가 마지막으로. 좋아요. 어? 자, 일단 템 세팅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셨다는 거에서 굉장히 오늘 좀 시연이 나쁘지 않다. 이런 느낌 좀 들고요. 마지막 판 보면서 템 세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불덱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공불덱 한번 해줘봐, 봐봐. 왜냐면 필살기잖아, 나는. 첫 단어 필살기 만들었는데 공불로 필살기를 불가하못 만들잖아. 안될것 같은데? 매개가 낫지 않나요, 연맬? 물론 그렇긴 해. 근데 자, 봐봐. 트위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연매을 죽이려고 할때연매이 생철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. 그렇지 않겠냐? 어? 상대 연맬 연말 없네? 연맬이 없으면 내가 연맬 패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. 그지? 그래서 아 공부를 되게 소멸 때문에 가능성 이 있는데. 자 일단 템 세팅을 아까 설명드리자면 지금 연매는 이제 생철 썼습니다. 생철. 더 단단해서 잘안 죽고 나중에 뭐 어떤 역전각이 나올지 몰라. 뭐가 내 시나리오를 안 풀렸는데도 어떻게 역전될지 모르는 게 생철 연매리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힘 돌아오고요. 그죠? 차단 당하는데 힘 돌아오고 꽝크 당이잖아. 그지? 끝났지. 자, 트위고 지금 먹이겠습니까? 생철이. 그리고 여열 먹이겠습니까? 당연히 생철이지. 셋다 생철이네. 서브에는 지금 코 소물 들어있고 뭐가 있습니까? 생체리 근탈은 누구한테 넣겠습니까? 트위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봉그렇게 된다. 어 뭐? 뭐안죽었다요 안 차단이 해제가 안 됐네? 두번 쳤을 때 차단이 먼저 되고 풀린 게 아니라 힘 돌아온 게 아니라 힘이 돌아오고 차단이 걸리는 거야? 맞네. 힘 돌아오고 차단 걸리네. 그 찰나의 순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헷갈릴 듯 나는. 자 이거 못 합니다. 우리 못 죽여요. 우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. 비델리님 여일한테 기절 당하보실라오. 이게 여일이다. 여일 고인 특집 할 필요 없겠는데 여러분? 이게 여일 고인 특. 특질이겠나 차라리 맹회로 궁댐을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. 뭐, 그럴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, 오,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. 근데 한끗 차로 안 죽으면 진짜 개 학살하면서 피다 채우거든? 그래서 제가 생칠한 거야. 방금 이 장면에서는 생칠의 이유가 좀 나온 것 같은데? 왜냐면 상대는 얼티밋도 있을 거고, 살아나서 크레이지 프롬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. 근데 맹회 했으면 잘 죽어요, 확실히. 자, 이번엔 어떻게 되겠노? 전체기로 때리고 피다 빨아도 되는데, 죽여볼게요. 피 엄청 찰걸? 어? 와, 쟤 뭐야? 쟤왜안 죽냐? 뭔데 저거? 힘들었고 이성이었고 차단 없었고 그걸 견뎌? 야 너가 패 진짜 트위고 이 미친 자식아 야 트위고 패몇 장이야 지금 이거 너 진다 이러다가 진짜 겁나 주인공 용심이 있네 이거 누가 네가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인마 너는 주인공 옆에서 도발 끌어주는 찌밥 자식 인마 눈치도 없이 그냥... 어? 트위고야 야 이거 야이 미친 트위고야 미안하형 미안하다 진짜 형 연맥이지 마라 제발 트위고가 나 연맥이는 거 같은데? 와 트위고야 미안하다 진짜 와야 트위고 미친 자식 이거 야, 야. 야 이거 졌어 우리 트위고가 캐리했다 이거는 진짜 내 방법이 안 보이는데 이거? 아니 연맥 한 장만 들어와도 끝나는 걸 가지고 지금 트위고가 고집 세네 와야 트위고야 만족하냐? 네가 주인공인 거 같다 <웃음> 주인공은 너다 그래 와 야 트위거가 결정했습니다! 어 결정! 아 맞네! 지가 결정했네! 주인공 결정! <웃음> 주인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!